안녕하세요. 마니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떨립니다. Nope. 예. 조회수와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음. 영상들을 좋아하시는지 그 선호도를 조금 파악을 해봤어요 이런 영상처럼 제가 마크라메에 대한 말 설명 같은 것들을 하는 위주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이번에 일주일 네. 기념으로 업로드하게 될 영상은 바로 마크라메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마크라메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크라메을 다양한 경로로 접했지만 여전히 직접 디자인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거나 마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예로서 단순히 매듭을 치는 방법으로만 마크라멜 접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만드신 작품들이나 또 궁금했던 점들을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열심히 다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좋아요 어, 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시면 싫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배워볼시 같이 재밌게 배워봅시다